신 시원해! 물이 엄청 차가워! 우와! 이렇게 퐁덩 들어가면 너무 시원해! 잘 봐! 같이 들어가자! 하나, 둘, 셋! 야! 너 그거 아니야 뭘? 이 계곡에서 상어 나온대! 상어가? 어! 이 계곡에 전설이 있는데 엄마 상어가 알을 낳고 떠난대. 그럼 그 알을 깨고 나온 아기 상어가 여기서 살다가 남자 아이 발을 깍! 잡아먹고! 엄마 상어가 돼서 알을 낳고 떠난대. 남자 아이 발을 잡아먹는다고? 어! 꼭! 남자 아이 발! 기오 미키! 아 뭐야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다 거짓말이야. 나이것구가져왔어 개구리 잡을 거야. 여기 개구리 살아? 어 계곡에 개구리 많아. 내가 유튜브에서 봤어. 아, 아 여기 물 차갑고 신기하다 재밌다. <웃음> 간다우다 개구리야 나와라 오. 개구리야 나와라 내가 안잡아먹고 바로 놓아줄게 나와라 아이 없네 오리온 지금 개구리 잡나? 에이? 이건 개구리 말랑이 이걸로 개구리 잡았다고 오리온 속여 볼게요. 그물망에 개구리 넣고 오! 오, 오리온 이거 봐! 개구리 잡았다!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잡았어! 개구리! 이거 봐! 잡았어? 어디 어디? 오 개구리 봐봐! 오 진짜 봐봐! 어 진짜네? 봐봐. 뭐야? 개구리 아니고 개구리 말랑이잖아. 아 수다떠 수다 재밌다 키기 치 미키. 에이 진짜 개구리인 줄 알았네. 야 이거 쪽쪽이 요요야. 야 오리온 진짜 개구리 있나 물속 한번 봐보자. 그래. 물 속에. <웃음> 물 속에 손사리 같은 거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올챙인가? 아, 그럴리가 없는데. 에에, 차가워, 시원해, 재밌다. 에에, 에에. 오 여름 엄청 더운데 여기선 더운 줄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 같이 잠수 대결해 볼까, 오키님들. 저랑 누가 더숨 오래 참나? 같이 대결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봐봐, 나 보여? 이 안으로 내가 물 넣어볼게. 봐봐. 이렇게 해서 물 넣고 얼마나 들어갈 수 있지? 하나, 둘, 셋. 오, 엄청 많이 들어갔지? 또 해볼게. 봐봐. 이번에 봐봐. 이렇게 해서 물 넣었지? 아은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렇게 팍! 해볼게.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왜물안 나와? 하나, 둘, 셋!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 제가 재밌는 장난을 해볼 건데요. 이상얼를 숨겼다가 오리온은 다 아기상어 나타나 이렇게 속여볼 거예요. 재밌겠죠? 키키키키 오비키. 오, 진짜 수영하는 것 같다. 키키키키 오비키. 왜 장난쳐? 아 너무 재밌다, 기키키 기어 이기. 에이 속았네. 에이. 아이아 진짜 속았네. 아이. 야, 너기 강해라. 이뭘 맞아라, 물 잡고. 이 오늘도 신나게 장난감 상어로 동생 속이기. 다음번엔 내가 속을거야 <목소리> <목소리> 어퀸님들! 어퀸님들도 계곡 가봤어요? 가족들이랑 계곡 가봤어요? 저희는 이따가 백숙 먹으러 갈거래요 계곡에서 재밌게 노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우 재밌다! 개, 개, 개. 계곡 재밌다! 우와! 우와.